우리 친오빠가 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야 친오빠가 엄청나게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키도 크고 훈훈한 얼굴에다가 말주변도 있다 보니까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 하지만 그 여자들 중에서도 정상이 아닌 사람도 좀 많았어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여자는 정말 평범하게 생겼었어 성격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그런 흔히 한 명쯤은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모든 부분이 평범한 여자였어 그 여자는 오빠와 같은 학원에 다녔었거든 그러다 우리 오빠랑 어느 정도 말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달 뒤쯤 그 여자가 오빠한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한 거야 나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근데 웃긴 게 우리 오빠가 정말 이성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오빠는 그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나름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 근데 오빠가 거절을 하니까 그 여자가 씩 웃으면서 뒤돌아서 가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좀 섬뜩했다고 해. 그리고 그날부터 그 여자애가 학원을 며칠 안 나오더니 한 2주 뒤부터 초췌한 얼굴로 학원에 다시 나오더래 오빠는 뭔가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를 하나 사서 갖다주면서 어디 아팠냐고 아프지 말라고 하며 친구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대 그랬더니 눈에 초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줬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날부터는 오빠가 먼저 인사도 해주고 했는데 그 여자의 상태는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오빠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애도 서서히 잊혀져 갔지 학교도 달랐으니 마주칠 일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다가 오빠가 고3이라는 무게감을 짊어지게 됐고 그때부터 자주 다니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허다했어. 근데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책상 위에 긴 머리카락들이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처음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매번 비슷한 길이의 머리카락이 있으니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오빠는 좀더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 근데 자리를 옮겨도 같은 길이의 머리카락이 항상 몇 개씩 떨어져 있는 거야. 독서실을 옮겨야 하나? 생각하던 즈음에 정리하고 나가는데 독서실 주인 아주머니가 부르더란 거야. 그래서 오빠가 왜 그러나 싶어서 갔는데 아주머니가 음료수 하나를 주면서 공부하려니까 많이 힘들지? 연애도 하려니까 힘들고 라고 하시는 거야 공부야 그렇다 치지만 연애라니? 오빠는 영문을 모르겠던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봤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 학생, 연애하는 건 좋지만 나쁜 짓은 하면 안돼 라고 하시고 그냥 들어가버리시는 거야 오빠는 그 아주머니가 그냥 잘못 보셨나? 하고 넘어갔대 그러다 그 다음날도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눈좀 붙인다며 엎드렸는데 그날은 잠이 좀약게 들었나 봐 그런데 갑자기 잠결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엎드린 손목 쪽에 웬 머리카락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더래 이때까지 봤던 그 정도 길이의 긴 머리카락들이 말이야 그리고 어떤 소리도 들렸는데 여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조심스레 옆을 쳐다보니 바로 옆에서 어떤 여자가 오빠 쪽을 쳐다보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하면서 뭐라 중얼중얼 하더란 거야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풍경에 가위에 눌린 건가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는 걸 보니 가위에 눌린 건 아닌 것 같았고 귀신치고는 너무 현실성 있어 보여서 잠시 몸이 얼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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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학원에서 오빠한테 고백했던 여자애더라 깜짝 놀라서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여자애가 글쎄 깨르르 웃으며 나가버렸어 그래서 오빠가 독서실 아주머니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CCTV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아주머니가 CCTV를 보여주면서 한다는 말이 학생 잠들 때쯤 항상 그 여자 학생이 옆에 있길래 난 여자친구인 줄 알았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영상에서 그 여자애는 마치 정신이 나간 듯 오빠의 옆자리로 와서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뿌리고 있었대 오빠는 얼른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여자애는 이미 정신과 치료 중이었고 결국에 그 여자애는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된 걸로 들었어. 그 이후로는 그 여자애를 못 봤다고 하더라. 도대체 그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오빠한테 뿌려댔던 걸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좀 말해줘.